안녕하세요. 보드카처먹은 영상왕의 보청왕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보청왕 채널이 1만 명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노력하여 보청왕 채널의 구독자를 10만 양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1만 명 돌파 이벤트로 구독자분들이 보청왕 채널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주제를 신청하고 그중 가장 많은 좋아요 숫자를 받은 주제를 제가 영상화해드리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태사다리님의 주제가 선정되었는데요. 대만 침공에 대한 주제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남침했습 때, 그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제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다뤄가지고 끝날 주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리즈로 업로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만살려 시리즈가 업로드 될 거고 두 번째로 북괴박살 시리즈가 업로드 될 것입니다. 자 그럼 1편을 시작하죠. 여러분은 대만살려 시리즈를 보기 이전에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이 실체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편에서 중국의 전투기가 몇 대가 있고 뭐 탱크가 몇 대인지 그런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시리즈를 구성했고 한게 아닙니다. 뭐 그런 거는 구글에 검색하면 쉽게 나오니까 여러분 구글 검색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편에서는 중국군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단 국내 밀리터리계는 아주 혼탁해요 러시아가 세계 2위니 뭐니 하면서 그들만의 상식을 만들어내서 그걸 숭배했었죠 근데 그 숭배의 결과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박살나면서 굉장히 혼란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밀리터리계에서의 중국에 대한 상식이 어떻냐면 러시아보다 못하다 입니다 아니 심지어 일본 이나 한국보다 못하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졸전하는 거 보고 중국은 더 심각하게 졸전을 할 거니까 그거 믿고 쳐들어가자는 의견도 보입니다. 고처강은 혼탁한 밀리터리기에서 밀덕들이 상식이라고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을 과감하게 깨부셔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러시아를 능가한 지 오래고 전쟁 수행 능력으로 따지면 러시아보다는 훨씬 나은 게 현실입니다. 뭐 미국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중국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소위 잘 산다는 한국이나 일본조차도 중국을 단 단독으로 맞서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중국군은 강력해졌습니다. 왜 중국군은 이렇게 강력해졌을까? 그리고 중국군이 강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돈으로 합니다. 매번 대규모 전쟁을 할 때마다 강국들은 수백, 수천조원에 이르는 전쟁 비용을 지출해왔어요.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약 5,700조원의 전쟁 비용을 지출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군인들이 현지에서 먹고 자고 하는 비용을 마련해주는 것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심지어 기름이나 각종 부품도 보급해줘야 되고 탄약도 보급해줘야겠죠 일례로 이라크전 당시 미군은 하루에 3조원이라는 돈을 보급에 사용한 전례도 있습니다 러시아군 잘 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구형장비 대충 업그레이드해서 써먹고 또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보급도 못해가지고 돈 저당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보통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 전쟁 수행 능력이 좋습니다 중국? 뭐 문제가 없다고 할순 없죠 빈부격차도 심하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현재 몸집불리기에 성공해가지고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돈과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기술력의 격차도 어느 정도 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러시아는 매번 돈이 없어가지고 신형 장비 생산이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세계적인 추세, 즉 트렌드를 맞춰가는 데 실패하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 답보되는 아주 큰 원인으로 작용하죠. 반면 중국은 되든 안 되든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일단 양산을 써본 다음에 정못 써먹을 등급이면 다시 피드백 받아서 개량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 일부 군사기술은 러시아를 추월했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군에게 가장 부러운 부분이 어떤 거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항상 중국군의 인력 수준이 부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군은 교육 수준이 대체도 높고, 신체 능력도 괜찮고, 사기도 좋고, 대체로 지능도 높습니다. 심지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군에는 안경 쓴사람 입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수한 군인들이죠. 이런 말을 하는 내가 뭐 중본같이 보인다고요? 이거 팩트인데 이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중국의 인구는 15억 명입니다. 근데 군에 갔다 오면은 공산당 가입도 되고, 취업도 쉬워요. 대우도 완전 좋아요. 군이 가지는 권력도 엄청나죠. 당연히. 15만 명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군에 가려고 몰리겠죠 그럼 그 사람들 뭐 가려 뽑을 필요도 없이 자유경쟁 시켜 놓은 상태에서 200만 명을 순서대로만 뽑아도 우수한 군인들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아니지 한국군은 사람 없어가지고 공익들도 공격한다는 판이고 진짜 막말로 손가락 두 개만 있으면은 군대 끌고 가서 기동형 히치어 태워놓고 나서 총쏘판인데이 나라는 넘치는 게 인력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만 200만 명 뽑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인력 수준만 놓고 보자면은 미군보다 위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은 뭘로 한다? 돈을 가지고 누가 한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군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해군력은막강한그 자체입니다 21세기 에 들어가지고 질적 양적 성장을 거치면서 세계 2위 해군으로 발돋움 했죠 100척 이상의 상륙함을 보유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단급 상륙작전이 가능한 지구상 두개밖에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상륙작전 전력을 굉장히 많이 키운 이유는 바로 대만을 먹기 위해서죠. 물론 상륙함들 중 절대다수는 구식 lst라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중국은 폭탄 빼고 다 터지는 나라예요. 근데 팩트는 현재 한국 해군 함정 중에서 중국 해군이 가진 물건보다 성능적으로 낫다라고 주장할 만한 함선이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일단 그 충격과 공포의 물량도 엄청난데 방공 구축하면 예로 들자면 쿤민급은 살짝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난창급부터는 미국도 침을 한번 꿀꺽 삼킬 정도로 강력해졌죠. 물론. 주말 특급처럼 엄청 강력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국과 일본이 긴장을 해야 될 정도로 강력한 물건입니다 대형 항무도두 척이 있습니다 물론 뭐 대형 항무 치고는 뭐 성능이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원양에서 항공모함이 없는 항대를 상대할 때 훨씬 더 압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가 있죠 물론 이거보고 한국이 항공모함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구축함이나 똑바로 만들고 얘기하세요 자 이제 중국군의 단점을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상군의 무기 트렌드가 굉장히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군의 신형 전차라고 나오는 물건들 보면 은 전부 다 땡치리 전차의 아류작들입니다 뭐 99식이니 99식 a 2니 해도 제 눈에는 그냥 땡치리? 이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복사포탄을규격할때 155mm냐 152mm냐를 가지고 감론을 박하다가 21세기에 와서야 간신히 교통정리가 되었을 정도로 지상군은 뭔가 잘안 돌아가고 있어요 장갑차나 육군항공도 양적인 성장은 많이 일어냈는데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 가면은 사실 구소련 혹은 구소련의 것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트렌드로 따지자면 구소련 내지는 러시아군 초창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심지어 서방제 기술과 러시아 기술이 짬뽕돼가지고 갈팡질팡하다가 이제와서야 좀 모양새가 잡힌 듯말 듯하고 좀 아리송합니다. 이, 이 지상군은. 자국산 무기들의 신뢰성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건 사실인데 아직도 조금 매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제 전투함들의 한포명중률이 9대기인 거랑 보기륜이 빠져서 굴러다니는 전차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긴 한데 네, 이게 불과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군이나 국가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해가지고 좀 나은 편이긴 한데 공군의 경우는 2010년에 한 차례 자국 공군에서조차 자기네도 부품 못 써먹겠으니까 반품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막장이었어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개량이 거쳐져가지고 그럭저럭 쓸만해졌는지 그냥 아쉬운 대로 쓰고 있나 봅니다. 무기의 스펙상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성능이 올라온 건 사실이긴 한데 땡기면 나가는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실제 작전할 때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교리들 그 너무나도 구식화되어 있습니다. 2 0 1 5년에태국공군이랑 모의전을 실시했는데 1960년대 식교류로태국공군에 맞서다가 SU-27 계열기들이 한 체급 아래인 그리펜들한테 농락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랑 소련이 한번 사이가 나빠진 다음에 그들로부터 수십 년 동안 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 만한 나라가 사실상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어뭐 문화대혁명이니 뭐니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1960년대에서 정체돼버린 겁니다. 그 상태로 21세기를 맞이한 거고요. 그나마 최근에 러시아군이랑 합동훈련도 좀 하고 태국군군 공 ]한테 얘네한테 가서 선진 군사기술을 좀배워와지 조금 좀 나아졌답니다 지상군은 미국의 BCT 체계를 그대로 따라한 합성연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좀 현대전, 네트워크전의 추세를 좀 따라가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이게 최근 들어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중국군은 몸은 커졌는데 뇌가 덜 컸다고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중국군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본산지인 중국이 연일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고 또 시진핑이 무리하게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제살 깎아먹기 식의 정책을 난발하고 있죠. 열심히 중국이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중국군의 장점이 반감되고 단점들이 부각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을 일주일이면 꿀꺽할 수 있었던 그런 파워가 지금은 어느 정도 시들시들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러시아군보다는 작전환경이 훨씬 낮고 작전 역량도 훨씬 뛰어난 편이긴 하지만 미국처럼 압도적인 파워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여기에 맞설 대만군의 상황은 어떨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죠